저는 내 네, 관리한다. 안녕, 동피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눈비의 차가 너무 지저분해진 상태라 시간을 내서 세차를 했습니다. 매번 영상의 시작과 끝에 내 차는 내 관리한다고 외치기만 했지 정작 제 차의 관리는 소홀히 했네요. 그런데 세차를 한지 며칠이 되질 않았는데도 금세 먼지가 쌓이고 특히 손이 다칠 않나 청소가 힘든 구석구석의 먼지는 무척 신경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세차장을 가기도 그런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눈에 거슬리는 먼지나 부스러기들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재미있는 청소도구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튜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요즘은 창문을 잠깐만 열어놓아도 금세 먼지가 차 안으로 유입이 되고 지저분해지는데 실내 세차를 할때 조금만 신경 쓰면 덜 쌓이게 예방 관리를 할 수가 있어 차 안의 플라스틱 부분은 전용 케미컬을 이용하게 되면 정전기가 방지가 되기 때문에 먼지가 덜 달라붙게 되고 가죽 부분도 전용 케미컬을 이용하면 오염으로 손상되는 것은 예방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예방 관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쌓인 먼지나 특히 틈새나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을 쉽게 청소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 방법을 알려줄게. 오늘 만들려고 하는 건 이런 젤 클리너인데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물렁물렁하고 잘 늘어나고 끈기가 있어서 이미 시중에 자동차 안에 먼지 제거용으로 소개가 되고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라서 내가 그 방법을 소개해주려고 해. 준비물이 필요한데 물 그리고 문방구에서 사온 물풀, 베이킹소다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뉴라고 이건 렌즈 세척액이야. 이제 만들어 볼게. 물풀의 용량이 120ml인데 그릇에 전부 짜줄게. 다짜낸 물풀통해 물을 120ml 채운 다음 물이 담긴 그릇에 따른 다음 혼합이 되도록 충분히 섞어주고 리뉴도 120ml인데 3분의 1, 즉 40ml만 컵에 따라놓고 베이킹소다를 작은 스푼에 반 정도만 떠서 리뉴가 담긴 컵에 넣어 충분히 섞어준 다음 물과 물풀이 혼합된 그릇에 베이킹 소다와 리뉴을 혼합한 것을 넣어서 계속 섞어주면 점점 끈적끈적하게 변형이 되고 꺼내서 손으로 만져보면 물렁물렁하고 약간 끈기가 있고 늘려보면 쭉 하고 늘어나지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적당한 사이즈로 소분해서 빈 용기에 담고 뚜껑을 꼭 닫아두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어 이틀 전에 만들어서 담아놓았더니 이렇게 투명하게 변했더라고 차 안에 먼지를 닦아볼게 꾹꾹 눌러주면 먼지가 제거되고 여기 송풍구도 꾹 눌렀다가 떼주면 안쪽 먼지까지 깨끗하게 제거가 되겠지 사용한 재료들이 모두 인체에 무해하고 또 자연 분해되는 재료들이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서 좋을 것 같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세차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먼지가 쌓이고 여기저기 과자 부스러기라도 떨어져 있을 때 이럴 때마다 세차장으로 달려갈 수도 없고 대부분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재미삼아 간단하게 만들어 차량에 놔두고 다니시면 항상 깨끗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차는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요